저의 사연을 이야기하기 전 우선 남편은 저에게 1년간 사귀자고 구애를 했었고 성실함과 꾸준함에 마음이 열리며 연애를 시작한 뒤 5년 후 결혼을 했죠. 그리고 단한 번의 트러블도 없이 잘 지내고 있는 부부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이혼할 생각은 없어서 그런 말씀은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번 여름 휴가 때 시댁 식구들이랑 다 같이 가게 되는데 조언 좀 얻을까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선 남편이 주식으로 빚을 1억 5천을 만들었어요 저한테 주식한다고 빌려간 500만원, 200만원, 1000만원, 800만원 이런 식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며 조금씩 가져간 돈만 5년 동안 4천만원이었는데요 결혼 전에도 저한테 300만원을 빌렸었고 그리고 저한테 빌려간 돈 말고 결혼 전에 이미 주식으로 7천만원을 날렸었습니다. 4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신혼여행가서는 7천만원이었다며 수계금 들어온 거좀 보태서 3천만원 갖고 4천으로 줄였다고 고백하더라고요. 신혼여행 와서 그렇게 고백받는 게 어이도 없고 충격적이었지만 이렇게 숨기면서 스트레스 받아왔을 남편을 생각하니 같이 슬픔이 공감되었습니다. 저는 부잣집 딸내미는 아니었지만 돈 걱정을 하고 살아본 적도 없어서 빚에 대한 생각이 안와 닿았던 것도 사실이에요. 남편과 정말 행복하고 지금도 싸우는 일이 없습니다. 물론 시댁과도 사이는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딱한 가지 이 빚이 걸립니다 빚이야 갚으면 그만인 것을 모두에게 비밀로 해달라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시댁에게조차 비밀로 해달라는 남편 하지만 제가 돈 관리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알고 있는 시어머니께서는 얼마 정도 모았는지 얼마씩 모으고 있는지를 볼 때마다 물어보시거든요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고 대충 얼버무려 회피하고 있는 제 자신이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괜히 저희 부모님께는 죄짓는 기분도 들고요 그래도 오빠가 부탁했고 약속을 했으니 그걸 지켜나가고 있었어요 신혼여행 때 말한 4천만원의 빚을 다 갚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또 사고를 치고 온 거예요 1억 5천의 빚을 말이죠. 친정에서 집 대출한 거 갚는 데못해라고 5천만 원을 최근에 주셨어요. 그리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부모님께 오빠 계좌를 불러줬는데 그 돈을 혼란주식으로 넣어버렸답니다. 그 돈이 다 날라가버리니 집, 자동차 담보대출에 카드론까지 이것저것 대출이란 대출을 다 끌어당겨서는 1억 5천을 했습니다. 그리고 올해 계속 내려가는 주식에 감당이 안 되었는지 그제서야 제게 털어놓더라고요 저는 돈도 돈인데 무엇보다 신뢰를 잃은 게 배신감도 들고 힘듭니다 이때까지 결혼전 300만원과 결혼하고 5년 동안 야금야금 제게 받아간 돈 4천만원 친정에 받은 돈 5천만원까지 본인이 결혼 전에 이미 7천만 원을 날려보았으면 하지 말아야지. 이걸 또 1억 5천만 원까지 대출하면서 주식을 하니 속이 끓고 천부이 났었습니다. 그 과정에서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고 저는 이혼에 대한 생각 자체는 없었기 때문에 너무 기뻤습니다. 하지만 한편으로는 엄청 우울해지더라고요. 이렇게 돈으로 저한테 실망감을 안겨주어서 말이죠. 저는 못 참고 엄마한테 다 털어놓았는데요. 이때 정말 엄마 아니었으면 우울증 걸려서 힘들었을 거예요. 엄마는 돈이라는 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거라 크게 개의치 말라며 열심히 살아보라고 하셨고 이 말이 제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 몰라요. 하지만 부부끼리의 신뢰는 한번 사라지면 다시는 생기지 않는 것이니 오빠에게도 신신담부를 해주셨죠 그리고 앞으로는 돈의 유통 경로는 부부끼리 확실히 하라며 경제관념을 똑바로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감정적인 문제는 잘 해결되었고 뱃속에 아이가 잘 커가는 것만 보고 있는데 남편은 시댁에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알면서도 죽어도 비밀로 해달라고 합니다. 분명 이번 여름휴가 때또 물어보실 텐데요. 시댁에서는 이미 집 대출금은 다 갚고 돈을 많이 모은 줄로만 알고 계십니다. 아직 집 대출금의 50%도 갚지 못했고 이제 아기가 태어날 날이 얼마 남지도 않은 상황인데 말이죠. 저는 크게도 안 바랍니다. 시댁에 돈을 갚아달라는 것도 아니고요. 친정에도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잘못 절대 안 갚아줘도 된다고 했거든요. 그냥 저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알뜰하게 살면서 갚아 나가고 잘 사는 모습을 응원해달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. 근데 남편은 그건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. 그냥 물어보면 한 달에 200만원씩 저축하고 있다고 말하라고 해요. 제가 이게 더 불효라며 이 거짓말이 나중에 얼마나 큰 일로 나타날지 모른다고 해도 본인의 생각이 더 오른 거라고 이건 무조건 따르라고만 합니다 남편의 심리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정말 남편 말대로 끝까지 비밀로 해야만 할까요? 제 속병이 더 깊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숨긴다고 달라질 것 없고 순간의 비난만 견디면 될 것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아들이 잘못한 건데 설마 때려죽이기야 하겠냐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무서운 분들도 아니세요 그냥 남편 발 맞춰 같이 나아가는 게 답인 걸까요 주변 지인들 친구들에게는 솔직히 말 못하겠습니다 이게 남편 험담하는 것처럼 들리고 제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아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방향성에 대한 조언을 듣고자 익명으로 보내봅니다